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연애를 오래 하면 사랑이 깊어지고 이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내가 언제쯤 결혼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물론 여성분들도 결혼을 언제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만 남자들은요 여자와 다르게 결혼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여자와 결혼을 하긴 할 건데 좀 막연하게 계획을 세우는 편이에요 언젠간 하겠지 언젠가 그때 되면 뭐 그때 가 생각해보지 이런 생각으로 좀 있는 경우가 많고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 남자가 정말 좋아 이 남자가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나이남자 결혼을 해야겠어 라고 생각되면 그때부터 디테일하게 꾸미시는 분들은 신혼여행을 어디로 갈 거며 집은 어떻게 할 거며 아이는 몇 명을 가질 거며 모든 계획이 정말 일사불란하게 정확하게 이어지거든요 그에 반해서 남자들은 조금 두리뭉실하게 결혼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혼을 몇 살쯤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쯤이면 사실 결혼이 임박한 상태거든요 결혼을 언제쯤 해야 됩니까 라는 남자분들께 제가 답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결혼을 이 여자랑 꼭할 거라고 이미 마음을 먹은 상태라면 어, 저는 결혼을 최대한 빨리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배, 뭐, 결혼, 어, 친구들, 뭐, 이런 분들이 이야기 해주잖아요. 야, 결혼하지 마. 결혼하면 지옥이야. 이런 분도 있고. 야, 결혼은 그래도 몇 살쯤 하는 게 좋지. 집도 있어야 되고, 뭐, 차도 있어야 되고, 너 준비가 된 다음에 하는 게 좋지. 이런 얘기를 해주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야, 그냥 연애하다가 그렇게 살아. 뭘 결혼까지 하려고 해. 결혼해봐. 별거 없고, 그냥 동거해.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랑하면요. 사랑해서 내가 결혼하겠다고 이미 마음을 먹었는데, 언젠간 해야 된다고 정말 그게 확실하다면, 지금 당장 하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남자들이 보통 결혼할 때 제일 두려운 게 제일 걱정하는 게 사실은 경제적인 부분이잖아요 내가 돈이 결혼할 준비가 된 걸까 아 내가 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집 걱정도 해야 되고 아 직장이 지금 안정되지 않은데 아 이거 좀 해야 되고 아직 학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인데 이걸 마무리 한 다음에 해야 될까 자꾸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결혼하고는 별로 크게 상관은 없어요. 또 어, 여러분들 3년 뒤에 4년 뒤에 돈을 모으면 집을 살수 있을 것 같잖아요. 또 경제 상황이 좀 나아질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나아져요. 실제로는 여러분들 3, 4년 뒤에는 좀 나아지겠지 생각했지만 3, 4년 뒤대박이 똑같아요. 너무 무시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리 많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을 하나, 사실 3,4년 뒤에 결혼을 하나 별 차이가 없는데 그걸 3,4년 뒤에 가면요 똑같이 여러분 다시 그때부터 3,4년을 또 기다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근데 왜 굳이 지금 을 결혼을 빨리 하는 게 좋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두 사람이 결혼을 하면요 각각 100만원씩 쓰고 있었다고 쳐볼게요 결혼 전에 100만원씩 생활비를 쓰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합치면 그럼 200만원을 쓰게 될 거잖아요 근데 200만원은 안 쓰거든요 뭐 많게는 150, 뭐 적게는 진짜 100만원 갖고도 살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조금 미뤄서 나중에 결혼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두 사람이 합쳐지는 게 돈을 더 많이 모아요. 그리고 3, 4년 뒤에 실제로 더 좋아지는 건 결혼한 친구들이 좋아져요. 혼자 사는 친구들은 결혼을 좀 미루고 있는 친구들은 여전히 똑같이 써요. 내 수입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조금 더 써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계산했던 것보다는 돈이 덜 모이고 별로 발전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결혼을 막상 딱 시작을 하면 남자들이 아직 준비가 다안 됐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좀 부족한 상황인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면 위기감이 좀 느껴지거든요 내 와이프를 책임져야 될것 같고 내 가정도 좀 생긴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와이프가 있기 때문에 밤에 어디 딴데 가서 가, 나가서 놀지 않고요 두 사람이 지낼 시간이 많기 때문에 데이트 비용도 아끼고 커피값도 아끼고 뭐 여러 가지 비용 전부 다 아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빨리 모여요 생각보다 혼자 살때 보다 그러니까 내가 돈 때문에 고민이면 결국 결혼을 빨리 하는 게 좋죠 그리고 결혼을 하면 남자분들은 사실은 그 환경이 변하게 된 거잖아요 물론 여자분도 마찬가지지만 변하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결혼을 언제 하는 게 정말 궁금하다기보다는 결혼을 살짝 지금 조금 더 미뤄놓고 오늘 받을 스트레스나 고민을 내일로 미루는 성향이잖아요 그게 맞지 않나요? 제가 생각했던 그런 느낌이 좀 있는데 그렇게 언젠가 해결해야 을될 거예요 매도 빨리 맞는 게 맞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러니까 빨리 결혼을 시작하시면 이런 단계들이 어차피 해야 될 부분들이 서로 불편한 부분들이 좀 생길 거고 또 서로 좋은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서로를 믿고 결혼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셔서 두 사람이 역경을 헤쳐나가는 게 훨씬 더 수월하고요 훨씬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결혼을 언제쯤 할까 이 고민하신다면 그게 돈, 경제적인, 학업적인 내가 해야 될일 때문이다. 두 사람의 애정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게 남자나 여자 모두에게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